이렇게 스위스! 이거 이렇게 쑥 빼면은 빨간색으로다가 네 짜잔! 와우!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그리고 우드스탁기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고 이렇게 일상들을 이렇게 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에는 피너츠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손목이좀 남자친구는 되게 가는 편이거든요? 작가도좀 괜찮네. 약간 검은색 코트에다가 포인트로 이렇게 하나 딱 해주면 너무 귀엽죠아여 안에 뭐가 또 있네? 설명서가 있어요 기하나 구입하신 시브랑은 보증서입니다 이건 보증서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스와치 시계의 장점은 첫 번째 시계의 배터리를 평생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근데 한번 사면 지겹잖아 어, 두 번째 스트랩만 따로 구입해서 교체를 해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헤어나올 수 없는, 없는 거야 한번 빠지면 스와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지 다음은 레드 블랙 앤 레드, 레드를 이 보여드릴게요. 루시가, 루시가 이렇게 그네를 이렇게 타고 있네요. 루시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시계라고 합니다. <웃음> 이 빨간색과 이 파란색이 좋아. 태극기. 힘차게 달려라. 이렇게 파란색으로다가. 포인트가 되어있고 루시의 하루가 이렇게 표현되어있어요 골프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보고 해고 이렇게 있고 뒷모습은 똑같이 루시 같은 경우는 시계가 이렇게 다 써있죠? 블랙 같은 경우는 숫자가 없는데 얘는 숫자가 있죠 얘커플링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로 초침이 돌아가는 것도 너무 센스있고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 야 시계가 시계만 대면 되지, 되지 뭔 기능이 필요하니? 배터리는 내가 말했잖아 평생 무상교체다 쩔지 제가 픽한 아이의 철리 브라운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파우와우! 소리 지르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쭈욱 면요 철리 브라운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네요 비교해보시면은 크기가 얘는 좀 작아 얘는 좀커 그리고 뒤를 딱 돌려보면은 여기가 투명이야 근데 얘는 이 느낌이다 이줄의 감촉이 너무 좋다 비싼 비단을 손목에 두르는 느낌? 아 여기 시계 샀잖 안녕 얘들아 캐주얼에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건 모던한 룩에 좀 귀엽게 포인트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웃음> 이렇게 했어 여러분! 노란색 보셨고요 짠 얘는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상자가 되었는데 소품함으로 써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마이 oh 갓. 핫툰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초침이 파란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재질이 질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뒤에 보면 짠! 파란색으로다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보여주세요 빨리빨리. 짠! 얘 너무 이뻐, 얘 진짜 대박이야, 얘 진짜 대박이야. 오우! 어? 이거 봐봐요. 귀여운 야구단 모습과 포인트가 뭐냐면 이 글러브가 공을 쫓는 듯한 그 느낌. 이 표현 너무 귀엽죠? 얘는 약간 청자켓 같은데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이 노란색하고 얘가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다음은 파랑색 <웃음> 아 미쳤다, 미쳤다. 일단 흰색으로다가 이렇게 버크를 해놓고 노란색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우드스탁이 어잉! 스누피 위에서 으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드스탁이 밥그릇을 따라가는 거야? 밥그릇이 우드스탁을 따라가는 거야? 침이 없어요, 침. 초가 없는 깔끔한 스타일로. 깔끔이즘을 위한 깔끔이즘 이렇게 포인트 존재감 확실하다 이렇게 했어 여러분 스누피 입덕 부정기에서 입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와치가 과연 어떻게 매장에서 팔리고 있는지 코엑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겠습니다 땅스. 아 스와치 여기잖아 이거 뭐야? 난얘 너? 야이 라인도 너무 귀엽지 않냐? 그치? 응. 어 이거 딱 나왔다. 어, 응, 응. 어, 어. 응. <웃음> 뭐야 이거 줄? 어난또 팜마트 들어가는 줄인 줄 알았네요. 깜짝 놀랐잖나큰디모 이태랑 꼴라보 거야. 디무가 이제 베스트네 완전히. 이거 어, 여기 인증샷을 찍어봤어요 아우. 호피. 스누피. 어 요즘 무겁다. 무거운 거 해야 되겠다. 와. 틴코베르. 틴코베 어디 있어? 예. 틴코베이니틴코베이네어틴코베이네 어, 네 맞아요. <웃음> 어. <웃음> 반갑습니다. 야, 너무, 네. 너무 익숙한데? <웃음> 아, 그래 <웃음> <웃음> 네. 짠! 일단은 스누피 먼저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나왔으면 좋겠는 거는 얘예요, 예. 짠! 요거 제일 나왔으면 좋겠고 제일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예 금손일지 지켜보시면서 어, 일단 제 무거운 걸로 가져갔어요, 여러분. 쨘! <목소리라> 주변에는 <목소리라> <목소리라> 야! 오, 할래루야 수면 구름, 구름에 있는 스누피. 화면 가면 나오는 이, 아이. 보이지 않나? 아 너무 귀엽죠, 여러분? 영웅해라. 이 기세를 몰아서, Andy Monster Town 이 젤리곰 들고 있는 애 나왔으면 좋겠고요. 얘 진짜 별로. 문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데 정도? 어? 하나, 둘, 셋. <웃음> 둘, 셋! <웃음> 하나, 둘, 셋. 나왔습니다 여러분 딸기 피에로예요 딸기 피에로뭐 이렇게 생겼나요? 손은 이렇게 뭐야 뭐김치담갔어네 이렇게 생긴 네딸기가 나왔고요 네, 카드 요딸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크리스마스 다가오잖니정말 나누면서 따사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니요 그럼 지금까지 노아스테리 노고요또 봐요 여러분 이것도 좋어요, 여러분. 자, 음, 달려. 여러분, 쿠키베어스 바다리 웰페퍼 공유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웰페이퍼? 웰페이퍼. 웰페이퍼? 웰페이퍼. 웰페이퍼? 웰페이퍼. 쿠키베어스 네, <웃음> 인스타 팔로우 하시고 음... 뒤에 보내주시면은 바다리 제가 초에 나눠드리고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노아스티비에서 음, 였습니다. 음. 감사합니다!